고춧짬뽕 육교장 만두 두개 먹었어요 시까지 음, 최대한 맵게 달라고 그냥 고추만 잔뜩 올려달라고 최대한 맵게 달라는데 매콤해요 t h o n k 수식은못 먹겠습니다. 패블로에. 수식은. 주문이 잘왔더라가서 이사카레라이스에 마늘 계란, 대파 3단계 소세지에다가, 이게 아닌데, 카르파스칼 매운맛, 소세지에다가 먼저 넣 可能有点小 각 u e 사주고 이월 팔일 여섯 시 사십사 분입니다. 들깨 메밀면 그다음에 불정기 오늘은 먹는 거안 찍을게. 요 이월 구일 두시 새벽 두시 십구 분인데 배고파가지고 불닭볶음면 세 개. 그냥 뜨거운 물 부가지고 어안 끓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다 자가지고 소리 못 내가지고 반곡기 김치 이렇게. 먹고있어요방바닥에서매이데 있고, 있고. 방어 1 0 0달이데어이고 방어 100달이고, 방어 이고요어1 0 0이고 방어 100달이고, 방어 1 0고 방어 도있고 방어 도있고 방어 도있고 방어 3 k g 짜리고고 방어 1이고 방어 1고 방어 1이고 방어 이고방고방 오늘은 2월 10일 1시 46분이고요 지금 저는 명란미니 덮밥하고 매콤제육덮밥 우물세트 카레우동 불만두 시켰고요 친구는 얼큰우동 곱백기 시켰어요 저 혼자 하나 둘셋개네개 네개 먹어요 <웃음> 아니 이건 같이 먹으려고 시켰어요 <웃음> 친구랑 술 한잔하고 야식 해장 일단 나온 게다제거예요 매콤 지육밥과 명란 비빔 만두 훌륭한 친구꺼 아 근데 역전 처음 먹어봐 이거는 얼큰우동 친구가 이거는 저는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서 카레우동을 시켰어요 고 냉무밀 습니다 잘 먹을게 신도야 <목소리> 뜬 저는 열심히 지금 일을 벌리고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찜 하고 있고, 묵은지 씻어서 묵은지 볶음할 거고, 이번에 수육용 수육에 비계가 옆에 있거든요. 비계는 따로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묵은지 볶음해 드릴 거예요. 찍지도 않고 뭐하는 건데? 중이요 묵은지는 씻어놨어요 묵은지도 먹기좋은 크기로 갑자기 오늘 묵은지 된장지짐? 이게 먹고싶어가지고 갑자기 만들어 원래 이런건 엄마가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안그렇습니까 엄마? 아들이 먹고싶다는데 해줘야지 거잖아요. 그래서 묵은지 조금 남겨놨어요, 시승에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수육에 붙어있던 지방만 떼서 기름을 쫙 뺐어요 기름 버릴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살코기 볶고 김치 볶고 이제 양념해서 쓰는 멸치 육수 빼놓고 여기서 된장 풀어가지고 지을 거예요 싸먹을 묵은지하고 수육 묵은지 김치찜이에요 그 다음에 묵은지 조림 고추 밥은 진짜 조금 먹을 거예요 요즘 탄수화물 안 먹고 있어서 묵은지 대박 된장볶음동 대박 밥한술 뜨고 싶다 음. 이거는 실승 김치. 어바밥한 숟갈 먹고 싶어 이거라 한 숟갈 물렀까? 나봐 그렇지 김치는 밥이야 이제 저 드라마 보면서.. 오.. 얼굴이 말이 아니네.. 드라마 보면서 편하게 먹을게요. 근데 네, 저의 3박 4일? 엄청 먹었죠?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놀랐었나요 여러분? 저 평소에 이렇게 먹는데..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저의 브이로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는 걸 흘려보내기가 약간 아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찍어봤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으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